오늘은 다크서클의 색조만을 한번 심도있게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다크서클의 색조는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그냥 까매요 아니면 빨개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상 검붉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갈색 그리고 빨간색 이렇게 나눕니다 갈색을 먼저 보면 이건 멜라닌 타입이라고 합니다 멜라닌 타입은 자세히 보면 눈 밑에만 있지 않고 눈 위에도 저뭇하게 멜라닌 색소가 주변에 있는 점과 같은 멜라닌 색소가 눈 위아래 이 안쪽으로 넘어가서 위까지 번지듯이 균일하게 있는 타입입니다 사실 이런 타입은 겉 표면에 있는 멜라닌 색소가 피부에 쭉 깔린 거기 때문에 수술로 교정할 수 없습니다 간혹 이것을 레이저로 교정한다고 하면서 레이저를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없어졌더라도 다시 생기는 경향이 있고요 강력한 레이저로 하면 이게 말끔하게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는 허옇고 어디는 그대로 멜라닌 세포, 색소가 다시 나오면서 얼룩덜룩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는 멜라닌 타입 그러니까 눈 위아래에 번지듯이 있는 갈색의 타입은 교정이 안 되는 거로 생각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교정되는 타입은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가 진짜로 알고 있는 다크서클이죠 눈 밑에 안쪽으로 반달형으로 이렇게 모양이 잡히는 거예요. 외측도 없습니다 안쪽만 반달형으로 이런 다크서클 눈 따라서 이렇게 라운드하게 있고 그 위쪽으로는 애교살 따라 가다가 뚝 떨어지는 반달형의 모양이죠 이런 형태로 있는 것을 조직 투과형 타입이라고 합니다 멜라닌 타입과 뭐가 다르냐면 조직 투과형은 얇은 피부 밑에 있는 빨간색 속살이 이런식으로 비쳐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빨간색 속살이 안 비쳐 보이게 얇게 지방식을 깔면 됩니다. 흔히들 필러로 하면 푸르딩딩하게 비쳐 보이는 틴들 현상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얇은 피부 밑에 투명한 필러를 깔면 속이 비쳐 보이면서 투명 푸르딩딩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거랑 똑같이 내 지방 세포를 얇게 깔면 안 비쳐 보이면서 붉은색은 확실하게 교정이 됩니다. 그래서 멜라닌 타입 교정 안되는 멜라닌 타입과 교정이 잘 되는 조직투과형 타입입니다 근데 두 가지가 하나만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제 환자를 통계를 내보면 둘다 5% 5% 정도고요 나머지 10% 90% 정도의 사람들은 두 가지가 혼합돼 있죠 어떤 사람은 멜라닌 타입이 되게 많고 어떤 사람은 조직투과형이 우세하고 그런데 우리가 교정할 수 있는 것은 어차피 조직투과형 타입이기 때문에 명확한 빨간색이 검붉게 나타나면, 그러면, 어 나는 판다크스쿨 교정술로 색깔이 교정될 수 있다고 하시고, 생각하시고, 오셔서 교정하시면 됩니다.